라이프 스타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한곳 있습니다 바로 스투시! 저는 스투시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티셔츠 한정이 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스투시이기도 하고요 저도 스투시 티셔츠 제품을 여러가지 보여주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어요 근데 스투시를 좋아하는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면 제 생각에 스투시라는 브랜드의 초점이 너무 티셔츠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투시도 티셔츠 뒤에 가려진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투시 티셔츠 외에도 눈여겨보면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엉덩이랑 허벅지가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허벅지가 여유있게 나온다는 테이퍼드 핏을 입어도 핏이 예쁘게 안 나올 정도로 두툼한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허벅대 엉덩이도 큰엉대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자연스레 깔끔한 룩에서 멀어지게 됐고 조금 여유있는 핏의 바지를 찾게 됐었죠. 그러던중 우연히 스투시 세일이 들어간 걸 보고 바지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 여유있는 핏에 예쁜 디자인까지 너무 제 취향을 저격한 바지였던 거예요 이 바지가 시작이었죠 스트릿하면 또 워크팬츠가 빠질 수 없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스투시만의 감성으로 소재도 면 소재가 아니라 헤링본 소재여서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를 너무 만족을 해서 아 스투시 바지가 괜찮구나 생각이 들어서 스투시 세일을 하는 곳은 다 찾아갔어요 손품을 팔면서 국내부터 해외까지 모든 뭐 편집샵부터 중고고래 사이트까지 다 뒤져봤는데 스투시 제품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디자인이 과한 편이라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면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세일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면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스투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체크바지 이런 체크바지도 국내 스트릿 브랜드에서 찾기는 조금 힘든 컬러랑 패턴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바지도 그냥 검정색 에어포스에다가 이거 입고 있고 흰색 티셔츠 입어보죠.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스투시 감성.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 그리고 이 바지는 아오레가시의 세컨브랜드 아오레가시 워크샵 플라보 제품인데, 이거는 좀덜 알려진 데긴 한데, 되게 저는 매력이 있는 바지인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의 뭔가 생지 데님은 좀 찾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청바지 같지만 허벅지도 널널하고, 밑창까지 완전 곱창 지는 널널한 핏을 보여주는 이 바지가 어떻게 그 보면 스투시의 핏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바지가 아닐까. 이거 이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스투시 제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제품인데 노마텍스타일이라는 그런 브랜드와 협업하는 제품인데 노마텍스타일의 감성이 이제 자수로 표현된 제품인데 자수 디자인이 너무 퀄리티가 높고 진짜 스투시스러 그런 디자인으로. 돼서 이거는 정말 제가 정가에 그냥 바로 구매를 했는데 정말 정말 만족하고 핏도 여유 있고 디자인 포인트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 200달러를 주고 샀는데도 정말 후회 안 하는 그런 바지 제품입 지금은 리셋가 거의 40만원 이상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마 절대 안 팔고 제가 계속 소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스투시 덕후답게 악세사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스투시는 티셔츠든 악세사리든 왜 이렇게 사고 싶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로고를 빼놓고 봐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정말 다 예쁘게 나와서 이런 캔들이나 심지어 뭐 볼펜, 와인 따개큰 수건, 키링 이런 것들이 코디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도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접시랑 컵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이것도 진짜 뭔가 인스타 감성용으로 쓰기 정말 좋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굿즈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런 쪽도 계속 눈여겨보시면은 이건 진짜 돈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스투시 신상이 나오거나 할때 티셔츠만 보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게 특템할 게 많을 거예요 이렇듯 스투시는 제 라이프스타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예요 제게는 스투시가 패션 브랜드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기업 개인을 가리지 않고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요즘 브랜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바로 스투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투시 직구하는 법이나 세일할 때 어떤 거 사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스투시 덕후로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